땀 흘린 상태에서 샤워를 오, 하죠. 샤워. 를하샤 샤워. 밝은 밝은데 불을 끌까? 네 아, 네. 오, 오 너무 예쁘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어. <웃음>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진이수라고 합니다.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. 아, 어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아닙니다. 혹시 성함이... <웃음> 저 이장호예요. 어, 나이는... 저 올해 98년생이고 아, 어, 진짜요? 네. 저몇살 같아 보이나요? 몇, 몇 살이신데요? 밑에 스물셋 아 맞습니다 아, 아, 아. 아, 아. 맞아요 맞아요 몇 살이지? 01? 네0 1이요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? 군대요? <웃음> 네. 군대 갑자기 왜 와요 <웃음> 지금 너무 난감해서 아 그렇죠? 밥 아, 드시고 배고프네. 밥 드셨어요? 점심 겸 저녁 먹고 어, 안 먹었어요? 식사하셨어요? 아네 먹었어요 어디셨어요? 뭐 닭볶음탕이랑 누가 네. 해줬어요? 제가 BJ를 하는 말이에요. BJ예요? 네, BJ를 아, 하는데 네. 거기에서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한번 뭐 나중에 찾아 찾아봐요 아, 네. 그럼요. <웃음> 아. 뭐. 그, 어떤 일 하세요? 저 지금 프리랜서로 모델도 하고 있고 아하. 연기도 하고 있어요. 아, 혹시 또 배우 그로우신 거죠? 네, 저... 아, 혹시 장호 오빠였나? 네. 아, 장호 오빠는 혹시 아, 조금 오빠라고 부를게요. 네네. 장우 오빠는 혹시 MBTI 하게 어떻게 되세요? 저 ENTP요. 아, ENTP세요? 네. 왜왜 이렇게 놀라세요? 아. 저는 뭘거 같아요. <웃음> 일단 이 e. 네. 무조건 이고. 네. ESFP. 땡. ENFP. 땡. 이 말하셨어요. 말했다고요, 제가? 네. ENTP? 네. 아, 그래요? <웃음> 오. 네. 아. ENTP. ENTP 성격 좋지 아, 저 ENTP랑 잘 맞거든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MBTI 처음에 안 믿었었거든요 네.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막 처음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네네 네, 네. ENTP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랑 친했던 애들도 다 ENTP고, ENTP고. 네세 번째 게티면 뭔가 이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? 음... <웃음> 아그거 맞아요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티긴 하지만 그래도 제 거면은 내 남자친구다 하면은 근데 혹시 치마 불편하지 않으세요? 아 치마요? 네. 아네좀 불편해 보이네. 네, 좀... 아, <웃음> 네, 네. 그럼 저 우지나 갈아입고 올까요? 아 좋습니다. 네. 저 먼저 갈아입겠습니다. 네, 먼저 갈아입고. 올게요. 네, 레이디 퍼스트. <웃음> 네 장오빠도 입고 오세요 네저 그때 올게요 네오 오. 왜요? 왜요 오. 잘 어울리시네요 아, 감사합니다 네. 오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있네요? 어, 네 있어요 오, 귀엽다! 아, 옛날에, 아, 너무 귀엽다! 아, 그래요? 귀여운 스타일 아닌데? 아, 그럼 무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요? 멋있는 스타일? 멋있는 스타일? 오, 오케이 음. 귀여우시네요 아, 저요? 네. 저 귀여운 스타일 아닌데요? 아, 귀엽긴 하지? 귀엽고 또 있는데? 그럼 어떤 스타일인데요? 섹시요 아, 그래요? 네 <웃음> 섹시... 섹시하시네요 네, 큐티, 섹시다요 네. 하나만 하세요 아, 하나만 <웃음> 네. 세 아, 혹시 오빠는 보통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해요? 어... 일단 집에서 저 맨몸 운동해서 오. 오, 오 <웃음> 투시업, 턱걸이 <덮거리. 와> <웃음> 투시업, 턱걸이 아 오, 멋지다 하고 땀 흘린 상태에서 샤워를 하죠 샤워 샤워 하고 이제 누워서 뭐 핸드폰 오, 샤워 네네 네, 네. 이수는 네. 뭐해 원래는 어, 방송 안 했을 때는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유튜브 보고 음악 그럼 되게 좋아하시겠네 음악 아네 노래 좋아하는 가수 있어 요 음, 마마무나 음. 어. 팝 가수 중에서 그치. 리안나 아 리안나 대박이지 리안나 대박이지? 네, 대박이죠 아, 진짜 아뭐 아시네 이, 오빠 이번에, 이번에 뭐안해 <웃음> 이번에 슈퍼볼 <웃음> 봤어요 슈퍼볼 하프타임쇼 아 그건 못 봤어 아 그래요 아 슈퍼볼 내가 보여줄게요 아, 아 진짜. 오케이 이거 꼭 봐야 돼한달전 영상인데 벌써 조회수가 1.4억회 <웃음> 리안나가 지금 임신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맞아요. 상태로 무대에 선 거야 아 대박 아 그럼 오빠는 혹시 혼자 지내요? 혼자 사냐고? 네네 어 혼자 살고 음.. 안 외로워요? 평소에는 외로움이 딱히 엄청 크진 않은데 음...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지 언제? 언제? <웃음> 혼자 치킨 시켜 먹을 때? 야, 양이 어, 많잖아, 이게 어, 어, 뭐, 아, 한개다못먹나 어, 못먹지 어... 근데 은혜다 치킨 시켜 먹을 때 외로웠다는 게 <웃음> 약간 외로웠요 진짜? 음... 야, 이수는 네. 외로울 때 있어? 저 외로울 때 있죠 언제? 가족들도 있지만 그냥... 혼자 있을 때? 그러니까 막 집에 별로 가족들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좀.. 그니까좀 사랑을 받고 싶은? 제가 조금 사랑을 받고 싶은 스 아, 스타일. 외롭구나. 이런 말 해도 되나? 제가.. 아빠가 없어요. 음... 아빠가 없지만.. 엄마는 물론 잘해주시죠. 근데 뭔가 조금.. 다른 애들은 좀말 들어보면은 아빠가 뭐차 태워졌다, 뭐 아빠랑 어디 데이트 간다 했는데 좀..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있어서 <웃음> 왜 이래? 러운게 <웃음> 있어서 좀 사랑을 받고 싶어요 좀 아빠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게 들어요 가족도 좋지만 잘해주지만 좀 다른 사랑을 받고 싶다? 이런 게 있죠 저는 되게 졸려 보인다 아, 네, 네. 졸려요 음. 솔직히 졸려요 <웃음> <웃음> 보통 이수몇 시에 자? 요즘 근래에는 진짜 늦게 잤어요 3, 4시? 아 그래? 4시? 막 나는 한 12시에서 1시쯤? 음.. 몇 시에 일어나요? 한 7시, 8시? 아, 일찍 일어나요? 눈이 떠져 <웃음> 늙었나 봐 왜, 늙었어요? <웃음> 늙었나 봐뭐 아, 늙었나 보 <웃음> 눈이 떠져 잘까? 누울까? 아 어, 너무 좋아요 응. 너무 졸리다. 근데 진짜, 음. 아, 진짜 잘 뽑았다. 진짜 편해 보여, 여기. <웃음> 에이, 아. 아. 아. 아. 아. 너무 밝은데 불 끌까? 그래서. <shras> <shras>